많아. 그 나는 여기 마라탕에 떡 같은 거왜 쳐놨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. 진짜. 어? 아, 떡이 왜 싫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? 떡은 맛이 없어. 떡은 진짜 말 그대로 무맛이잖아요. 무맛. 왜 먹는 거지? 그 절편은 약간 간이 되어 있으면 간간하니까 난 절편은 좋아. 절편. 절편은 뭔가 짠득짠득 하고 좋거든? 근데 이제 인절미는 별로. 왜냐면은 인절미는 가루가 너무 날려서 개 짜증나. 텁텁해. 어. 그리고 그... 그... 이사 왔을 때 돌리는 그... 그 무슨 떡이야? 그 콩떡? 팥떡? 뭐야 그거 이름 뭐야? 아무튼 그것도 싫어. 왜냐면 너무 떨어져. 응. 약간 그렇게 그 콩고물 같은 거, 고물 같은 거 떨어지는 음식류 진짜 극혐. 예. 네. 그래서 떡은 진짜 내가 왜이 지랄까지 하면서 먹어야 되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어? 막그버텨가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개짱아 응? 양님 말 들으면 저희 할머니 생각나요. <웃음> 과자를 다 가루 흘려서 싫어하시는 뭐 그래서 약간 그 과, 과자도 잘안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루도 짜증나고 손에 자꾸 묻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과자 막그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들 있던데? 내가 아니야 합니다. 홀홀홀. 마루산도 <목소리> 국물질질 네가 먹지마 흑흑. 떡의 멋짐을 모르는 양이는 바보야. <웃음> 내 숙떡의 귀를 가린다. 아 내가 반닥할 것을 알고 숙떡의 귀를 가리신다? 근데 떡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떡이 있긴 있거든요? 근데 그냥 대부분의 떡은 그렇게까지 막 감탄할 정도로 맛있지 않아. 떡이 <웃음> 막는 김에 우리 고구마도 귀마가. 음, 고구마는 안 돼. 응, 음. 고구마는 막 했고 막 구웠고 간에 안 돼. 응, 음. 백설기나 무지개떡 진짜 별론데. 응. 음. 왜냐면 그런 떡은 진짜 되게 퍽퍽해요. 근데 촉촉하지도 않는데 대체 뭔 맛으로 먹는지 알 수가 없으세요. 정말 이거 떡 종류별 싸불.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.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떡은 약간 그 송편. 괄호 열고 콩송편은 포함 안 함. 괄호 닫고. 콩송편 절대 안 됨. 콩송편 아웃. 그리고 절편. 어, 이런 거 좋아요. 해 처음 이거 달다고 무슨 소리지? 두부 먹으면 존맛이거든요. 큭큭. 네, 많이 주세요. 네. <웃음> 에? 많이 드죠? 에? 전 별로. 에이.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몰래 백설기 먹다가 쌤한테 걸리면 지우개인 척 하는 거 공론 아닌가요? 말이 되나요 그게?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. 농담인지. 일단 백설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먹을 만큼 맛있지가 않아. 팩트. 팩트는 말이야. 응? 그래 가래떡은 진짜 무맛이야. 아 대체 뻑뻑한 걸왜 먹을라 하지? 같은 의미에서 고구마도 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. 저의 떡의 선호도는 좀 그래요. 빵 먹을래, 면 먹을래, 밥 먹을래, 떡 먹을래 이러잖아? 그러면은 일단 최우선 순위로 면이랑 빵, 그 다음이 밥이에요. 근데 떡도 약간 그거랑 비등비등한데 떡이죠.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금 꿀떡 괜찮지, 절편 맛있지 이런 거 있잖아? 응? 그런 거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.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옆에 떡만 있어, 그래도 저는 떡안 먹어요. 그냥 한입 먹어볼 수는 있겠지. 근데 막 그걸 계속 먹는 딱 그렇진 않아. 빵은 막 옆에 그 마들렌 같은 거좀 마들렌 좋아하거든요. 마들렌이 있다 옆에? 아이 까지 냥냥냥. 돈 주고 사먹는 떡? 그런 거 뭔데요? 떡을 왜돈 주고 사먹어? <웃음> 떡을 왜 사먹지? 난내 평생 내 돈으로 떡을 사먹은 적이 없어. 양님 금지가 개떡 같다. 오! 개떡 맛있어요 여러분. 여러분 개떡 맛있어요. 나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개떡 해줬었거든. 아수수꾸 미는 별로. 우리성눈 감고 귀마다 우리 떡이 최고야. 귀 막아봤자지 뭐. 어디?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어? 맛대가리도 없는 것들이? <웃음> 음식 싸볼 너무 거침없이 하잖아요. <웃음> 떡볶이 떡은 전 떡볶이는 떡보다 어묵 많이 먹어요. 근데 이제 떡볶이는 쌀떡. 내가 떡볶이 밀떡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컵볶이만이야. <웃음> 말 나오는 음식들 다 쳐보고 있는데 맛있겠다. 아니 근데 그거 음식들 지금 다떡 하는 거잖아. 그러면 식감이 진짜 중요하지, 맛도 중요하지만. 맛은 있는데 식감이 없다? 말이 안 돼. 아니 면뭐 아까 말한 꿀떡 같은 거. 응? 근데 바봐 그걸 좋은 날 갈아가지고 액체를 만들었어. 액체를 만들어서 그냥 꿀떡입니다. 이러고 주면 요 꿀떡 꿀떡 마시면서, 응, 어? 꿀떡 맛이네, 꿀떡 꿀떡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? 아니지. 응? 그게 그 식감까지 더해줘서 비로소 그게 꿀떡인 거 아니에요? 식감이라는 것은 말이야, 그 맛의 완성이다 이 말이지. 꿀떡을 갈아서 먹으면 맛있을까? 액상화가 원래 떡이다 이러면은 그러면 떡진짜 아무도 안 먹어서 멸종됐지. 그래 근데 봐봐 떡도 별맛 안 나지만 그 쫀득쫀득한 맛에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떡이 액상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먹었지. 응? 가는 순간 떡이 아니잖아요. 아 그걸 떡으로 명명하면 떡인 거지 뭘. 그래 근데 꿀떡 맛이 나는 음료수랑 꿀떡이랑 응? 둘 중에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은 뭘 고르시겠어요? 식감이 느껴지는 걸 고르시겠어요? 아니면은 어 액체로 된 떡을 고르시겠어요? 아 식감이 중요하다 아니 아니 응. 당연히 떡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. 그냥 액체인 거예요. 액체인데 거기서 맛만 느껴지는 거야. 그냥 병님을 고를게요. <웃음> 액체로 된건 G.I. 지수가 존나게 오른다고요.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해야지. 모든 음식을 어? 식감 없이 액체로만 먹어야 한다면? 그렇다면 인간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랄 연병을 싸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런 이야기. 그거 뭐냐? 맨날 얘네 이름 까먹는다? 뭐냐, 그초콜들 있잖아. 아, 나그 시계 뭐였고... 그 초콜릿 브랜드 뭐야? 그 이름 맨날 까먹네. 그 뭐지, 그거 뭐지 이름?